Double wish! <cười> Go and comment n y o video. d i u b l e new Vietnam. Kanji rap. c t o a h Vira. t o o o n h e r y o u g h t c t e r i t h a h o o e k h o Kaho! k a h a h o l a h t h o Kaho! k h o k g h o a h o k a h i Kaho! Kaho! k a h Kaho! k o k h o a h k a o Kaho! a a h かるめる下座足元下げる下さる下ろす下手わくら下手りょうまやまや下火わくらあこ<笑> ええひえひょこまいええこまいくらしぶみええ感じらいえめいえまえーひ、<笑><笑>